기역, 기역, 기역, 기역, 기역, 기역, 기역, 기역, 아, 여러분,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이 인용 쌉가능 지금. 한번 봐봐요. 일단 들어가볼게. 이거 지금 저희가 파섹이라고 아예 프로그램을 구해가지고 이제 랜게임처럼 돌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패드로 패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요게 발차기 요게 잡긴가 잡기가 뭐야 요게 잡기고 요게 발차기고 아 오케이 아 그리고 한편이는 지금 키다 됐어? 네키다 됐습니다 옛날에 한개 있어가지고 이렉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렉 없어요 우리 저희 프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패드로 하는 게또 처음이라 아 잠깐만 이거 좀애반네어나 네. 너무 잠깐만 이거 방향이 되게 헷갈리는데 잠시만요 일단 은 해변 다음 맵 한번 가볼게요 가지마 나 불안해 알겠어 잡아 아, 아. 넘어가면서 잡자! 오케이! 지금! 좋다! 우리 왜... 물을 마시기로 작정한 거니? 어. <웃음> 야물 빼놨잖아 나 지금 <웃음> 잠시만 잠시만 어, 어. 이 지금 자세가...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나힘 빼버려 이 상태로 오케이 아아! 와와 아아! 아, 아! 와, 와. 아! <웃음> 스무스하게 죽었는데? 어? 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웃음> 나 이거 너무 알것 같은데? 어? 나 이거 너무 쉬운데? 잠깐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 다음턴 다턴아 다음 따고 따아 따고 따어어어어어나 힘을 잃었어 홈형 <웃음> <웃음> 조공 비행 안 됩니다 조공 비행 안 돼요 조공 비행 아예 고공으로 가버려? 예 네, 고공 알았어 <웃음> 날아올라봐 <웃음> 이제 약간 조공 약간 조공 어디야 어디야 어디인데 우리가 어, 우와우와 우리 인버 어, 충돌력 봐. 충돌력. 여기가 어디 어디인겨? 엄심아. 어딘겨? 아아 너무 함정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니 이걸 야 기술은 되게 좋은데. 아, 함정들이 너무 많은데? 약간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힘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고도 유지. 고도 유지. 열렸다 닫혔다. 오케이. 어 알아봐. 아! 위로 위로. 이 위로, 이 위로. 도도도. 오도도도도. 도도도 위로 좀더 위로. 잠깐만. 도도도. 오케이. 요것만 넘어가. 요것만 넘어가. 그렇지? 한만더 아, 넘어가. 아, 하나 더 넘어가. 아, 아, 아. 아, 내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 내 힘을 주체 어. 디 어디, 어디 어딘 <웃음>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천천히. 여기서 천천히. 천 어... 어, 어. 조금뒤에 여기서, 여기서, 삭, 삭천천나 무서워! 오케이! 아하하! 아, 아. 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여러분 이어폰을 착용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점프소차 안 해버리면 어떡하지 않은 거지? <웃음> 이거... 어려워... <웃음> 잘 보라고. 오케이. 패드로 하는 나의 첫 무빙을 빠! <웃음> 어떻게 운전 대 한번 잡아 볼텨 어, 나 운전 대 한번 해볼래. 근데 이발 잡고 있는 사람도 이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 아, 적당히 움직여줘야 돼. 나도 방향을 잘딱 잡아줘야 돼. 아, 예. 조금 앞으로 가봐. 형은 발차기 할 필요 없어. 나 발차기 금지? 발차기 금지하고 방향만. 비행하면 감이 딱올 거예요. 어, 어, 어 감안 오는데요? 아야야 화면에, 야 화면에, 야 속도 조절, 속도 조절, 속돌방. 도 어, 얼굴이 너무 아픈 것 같은데. 어, 얼굴이? 아! <웃음> <웃음> <웃음> 일단 모험해봐. 일단 모험해봐. 얼마나 가야 되는지.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오케이. 밑에 당근인지 확인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 번? 어, 여기가 길이 맞네 아, 저기가 어, 당근. 여기있네 아,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그냥 날라오자. 어, 날라오자. 어, 그러자, 그러자, 어. 그러자. 어. 자, 간다. 나 거의 전문가거든. 이거 봐. 어, 어. 좋아, 좋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주, 아주 좋아. 속도 조절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오래 가도 돼, 오래 가도 돼. 이거 아니다 싶을 때까지 가야 돼. <웃음> <웃음> <웃음>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거의 헬기거든요 이거. 나나나나나나 운전 잘해. 어 운전 잘해. 파일럿 운전 잘해. 파일럿 파일럿이거든요 파일럿. 여기서 아. 조공하면 안 돼요 네, 조공하면 안 돼. 그냥, 그냥 그냥 가야 돼. 어, 왔어. 어 뭐야 이거. 어. 자마 이거 나이스. 물 마시는 거물 마시는 거. 아한 어, 한편은... 패. <웃음> <웃음> <웃음> 숨 쉬어 주숨 쉬어 주고 숨 쉬어 주고. <웃음> 됐다. 됐다. 우와! 우와! <웃음> 이거야. 야, 이러면은 지 잡았다. 잡았다. 나 이런 날먹 너무 좋아. 야야, 시간, 시간 미친. 시간 레코드는 같이 잘못했고. 세 개. 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위로 위로. 아, 아, 아. 자, 참. 그렇지? 오케이오케이오어 가면 오케이. 어쩔 맵 건데? 맵뚫어, 맵뚫어. 맵뚫어, 맵뚫 버그. 맵뚫 버그. 수쳐 주고. 여기, 여기, 여기. 탐색하면서 오케이. 안 내려 가안 내려 가 위로 올라가 주구 안 내려 가지고 여기도 상관이 없. 지이 위로. 아 여기 아예 넘어갈까? 여기서 여기서 아 그래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그럼 일단 위로 올라가야 돼 다시. 아, 아, 아. 자나 물을 너무 많이 sense. 마시고 있는 중인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나 오, 잡았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파일럿 바뀌어야 되나 이거? 나 그럼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아자아오호오호호호호호호아 내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오 아.. 아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건데, 모든 게잘 풀리고 있어.. 어 모든 게잘 풀리고 있어.. 오늘 되는 날이야 야.. 오늘 뭘 해도 되는 날이야.. 오늘 왜.. 아안 너무 많이.. 이거 뭐야.. <웃음> 아.. 아..너무.. 아, <웃음> 주체를 하지 못했어.. 너 배가 볼록해진 것 같은데 아니니? 기분타신 거.. 나 엉덩이는 왜? <웃음> 내 엉덩이는 왜? 아무래도 힙업이 좀돼 있지? <웃음> 애플이네. 우리 어떤 길로 가? 일단 아래로 가자 이제. 아래로 오케이. 어어 어, 가자. 아 근데 나 저거 좀 무서운데. 아니 이 자식아. <웃음> <웃음> 가볼 테요? 오케이. 내가 해볼까? 어어 어, 미안. 어 이거 깨볼까 그러면? 오. <웃음> <웃음> 근데 발로 터치하면은 저거 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봐가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저기에 포탈이 있는데. 아, 저기에 당근도 있다. 야, 저기가 포탈인가 봐. 그냥 꼴인가 봐.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발이. 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오케이. 그러면 날라서 당근 잡고 갑니다. 아, 이거 여기. 와, 이건 저공비행 플러스 어, 지형비행이라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다리 좀펴 줄. 아, 저, 다리 좀 굽혀 줄래 어, 미안한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너무 뻣뻣했네. 어, 너 너무 뻣뻣했거든, 지금. 아, 나딱 타고. 나, 나, 딱 타고. 아, 타고, 라인 타고. 아, 아이씨아저사이를 어떻게든 아, 아, 조절 좀잘 해봐 아아 좋았어 아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지금 좋아 이 <웃음> 됐다 아 좋아요 이까지 여기서 이제 비행장 찾자 여기 여기 여기 활주로 있다 여기, 활주로 활주로 활주로 활주로 <웃음> 말이야. 비행기 이륙 합니다 ㅋ <웃음> <웃음>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 이제 운전 잘하면 된다 당근으로 던져볼까? <웃음> 폭에 당근으로 폭파 해치자고? <웃음> 오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웃음> 여기 아래 아 어? 어? <웃음> 잠이, 여기 어디야? <웃음> 여기 여기 어디, <웃음>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어디? 한편아 근데 우리가 네. 이것도 이건데 만약에 이게 지금 벅차잖아? 스피드론 어떤데? 어? <웃음> 무조건이지? 이거 무조건이지 얘 무조건 이지 네. 이거는 이걸 질 수가 있나 우리가? 이거 시작만 그냥 이렇게 딱 해서 네. 출발합니다 이렇게 딱 맞추면? 두두두두두 먼저 갈게요 출발. 코만도 코만도요? 어, 먼저 갈게요. 어떤, 어떤, 어떤, 어떤. 갈게요. <웃음> 어, 먼저 갈게요. 먼저 어, 갈게요. 9초 96 먼저 갈게요. 9초 어, 기야 먼저 갈게요. 아파치야. 먼저 갈게요. 음 우린 천담 기술이 <웃음> <웃음> 우리 답사? 답사 한번 가 볼까요? 어, 답사 한번 가 보자. 아, 밑으로 아, 이거서, 갔어야 됐네. 밑으로 가야 되네. 아, 뭐야. 이렇게 밑으로 쭉 가야 되는 매직. 안통하게 만들어놨네 이걸 다아 이건 그냥 가야되네 그러면 자 시작구 여기서 탁탁 탁, 이렇게 오 여기서 탁 바로 넘어가지고 누운 상태에서 싹 팍팍 와 오오오 오, 좋은데? 자. 오 이기나요? 그렇지 야 이건 순수 실력. 후우. 순수 실력. 피지컬, 피지컬. 음, 피지컬, 피지컬. 자, 여기서 이제 잡아야겠죠? 네. 우리 비행기 이륙합니다. 음, 이륙합니다. 넌 죽었어. <웃음> 한참 빨라. 한참 빨라. 한참 빨라. 위로 올라갈까? 위로 올라갈까? 내려가야 돼?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길이 밑이야 밑으로 가다가 간 보면서 바로 유. 바로. 자,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넘어, 넘어, 넘어가주고 그냥 그냥 가... 가준다면? 어 그냥 그냥 가버리면 이제. 그냥 가준다 이제 시간은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어야 어 여기 어야 우리 둘이 이러다 어 <웃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우와아! 우와 대박! <웃음> 우와! 15초 15초 <웃음> 우와우와야 대박인데? 응 이륙 <웃음> 이륙합니다 우리 비행기 이륙해요 이륙 첨단기술 어? 어어 안돼 안돼 <웃음> 잠 이거 불안한데? 이포스어어어죠 어, 어. 이제까지 나온다 차야돼 차야돼 <웃음> 아, 저걸... 저걸... 아니, 이게 최고의 비법을 알아도 녹록치가 않네. 게임이... 그거... 그러니까. 구공비행, 조공비행... 어떤데... 어... 어디까지 간... 이거 무슨 자세야... 복술래, 날아야 돼! 목소리... 목날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리 목소리... 목 아 이거 <웃음> 진행불가 아 진행불가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진행불가입니다 이거 안되면 아... 야 근데 우리 72개나 모았어 많이 그렇네. 모았어 진짜 이제 여러분 오케이. 100개 모아야 되지? <웃음> 아이 <아니>, 잠깐만 <웃음> 72개로 지금 희망 찾고 있었는데 몇 개요? 100개요?